예,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뻘소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배터리랑 상관없어요. 자, 오늘 11월 의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저희 직원들이 그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선거인단은 뭔지 그리고 승자 독식은 뭔지 왜 무, 캘리포니아주가 왜 중요한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50개 주가 있죠 그리고 각 주마다 따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그 주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 주마다 개수가 틀리죠 사람이 많은 데는 투표권이 많고 적은 데는 적어요 그 투표권을 몽땅 다 가져가요 어! 이게 말이 되나? 네. 이거를 바로 승자독식이라고 부르는데 이해하나..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안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선거인단은 대통령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 대략 500.. 몇 명일까? 그 매직 숫자가 매직 넘버가 270이니까 대략 54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있나봐요. 직접 투표가 아니죠. 간접선거예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많은가? 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막틀릴거의요 절반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540표 중에 5 5야 엄청나죠? 그 캘리포니아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51% 이거 가정이에요.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9%를 얻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선거인단이 표를 나누는 게 아니야. 55명의 선거인단이 1% 쓴 바이든한테 55표를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이걸 바로 승자독식이라고 불러요. 대충 예를 드니까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투표를 하는구나 그런데 왜? 납득이 안돼 납득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총투표수가 많은데도 대선에서 지고 네. 말이 안돼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해하려면 미국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배터리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충 대충 요점만 엉터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햇소리도 많이 할거에요 틀린말 그냥 그러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술자리 농담 같은거야 영국과 한 250년 전인가요 저도 연도는 정확히는 못 외워요. 1780? 1250년? 250년 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던게 아니에요. 여러개의 스테이트 사전을 찾아보면 공화국으로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여러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큰 국가가 1 3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13개의 스테이트 스테이트라고 부를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니까 일단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수십 개의 스테이트들은 전쟁을 겪어보니까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뭉쳐서 강력한 연방 정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십 개의 스테이트가 합쳐진 게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 이름 그렇잖아. 요 영문 이름 USA, United State s of America. 아메리카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연방 이름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어.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연방 정부를 만들고 연방? 법원을 만들고, 연방 의회도 만들고, 연방 대통령도 뽑아야죠? 네. 연방 경찰도 있어, FBI. 네. 예. 그렇게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자, 수십 명의 각 스테이트 주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회의실 하나에. 모였어? 그럼 내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표자 대빵이야. 네. 그러면, 후보가 A, B 두 후보가 있다고 쳐봐요. 대통령 후보, 네. 연방 대통령 후보. 네. 그럼 나는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투표를 하기 전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지. 네. 뭘 하겠어요? 투표장 오기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지. 네. 설문조사를 하든, 네. 아니면 투표를 하든. 네. 또뭘 하든 미니를 물어봤을 거야. 네. 그랬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A 후보를 캘리포니아 국민들의 60%가 A 후보를 지지해 그리고 나머지 40%는 B 후보를 지지해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누구한테 투표해야 돼? 다수가 우리 주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다수는 아니지만 60%의 네. 국민이 A 후보자를 지지해 그럼 A. 내가 주지사라면 A에 투표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선거인단의 시작이에요 어때요? 각 주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방대빵을 뽑다 보니까 네. 합리적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각자 우리 주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또 우리 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 투표를 한다 그래가지고 연방대통령이 뽑혀요 어때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나요? 합리적이죠 이렇게 하니까 네이 정도로 하니까 합리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25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50년.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 25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선거 제도도 바뀌었을 거예요. 뭐냐면 예전엔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주는 사람이 많고 네. 어떤 주는 적고 새로 생기는 주도 있고 막 주가 늘어나잖아요. 연방의 편입되는. 음, 네. 지금 50개고 50일 그냥 그렇죠? 네. 늘어나다 보니까 선거 제도도 약간 변하게 돼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주 대표자들이 한 표씩 던졌다는 처음에 네. 지금은 인구 비율에 맞게 인구가 많은 주는 표를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대표자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들고 나가서 던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선거인단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주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한다 우리주 정체성이야 그게 바로 우리주는 우리 국민 60%는 누굴 지지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산하는게 아니라 우리주는 누구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주 표 50개야 50개 표 물방 이게 바로 미국의 선거제도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기사에서 봤을거에요 메인주랑 네브라스칸가 거기는 거기도 이제 물어봤겠지. 자기 주 국민들한테. 근데 거기는 그런 결정이 났나 봐. 아 우리는 몰빵은 아닌 것 같고 좀 폐지한테도 표를 나눠줍시다. 그 주에서는 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메인주와 네브라스카는 승자한테 3분의 2, 폐지한테 3분의 1을 줘요. 물론 이 비율은 4분의 1, 4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정확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편한 숫자로.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미국 연방이 탄생하는 것과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연방 대통령을 뽑을 때, 연방의 지도자를 뽑을 때 했던 선택한 방식을 궁범이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조금은 납득이 되요 되나 전통이야 미국에. 음. 네. 아직도 그 50개 주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군요. 가져가려는 게 미국의 선거 제도예요. 음... 우리 주는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다. 음... 미국 대통령 그렇게 안 부르고 미국 연방 대통령.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직접 선거를 네. 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네.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도를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배터리 얘기만 하다가 요즘 이슈가 된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충 떠들어 봤습니다 아마 틀린 정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